지금부터 문틀, 문틀, 이게 보조 기자재인데요 원래 문틀이 사각인데, 기역자 양쪽 기만 연습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보를 붙이고, 그 다음에 기둥을 붙인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거실에서 방쪽으로 붙인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말 중에 따고 따고 또 따면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은 자르고 자르고, 또 자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르고 자르고 또 자르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튄대에 가서도 제 말을 기억을 했을 때는 실 수가 없겠지만 은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거의 99% 실수를 한다. 그래서 따고 따고 또 따면 망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볼을 먼저 붙이고 뒤돌고 볼 어디서 부터요 거실에서 방 쪽으로 간다. 여기가 거실이에요. 그실에서 감쪽으로 붙인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감쪽으로 붙인다.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따고, 따고, 떴다면 망한다는 말은, 음, 칼질을. 칼질을 계속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어느 선에 가서 칼질을 멈추고 갖고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뭘 갖고 넘어가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이 벌을 붙일 때는 칼질은 어디세요? 기둥에서 한다 지금은 두 장으로 붙이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있면 우리는 두 장으로 끝나고 나면 은한 장으로 할거할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장으로 하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예, 한다 자 여기서 칼질을 이렇게 하고 칼질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헤라를 이 상황에 붙여준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따고, 따고, 또 따면 망한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칼질을 두번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와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와서는 안 된다 여기 와서는 뭐를 하냐 뭐를 하냐 여기서 갖고 넘어가야 된다 어떻게? 이이 이 두께와 이 두께에서 칼을 이렇게 대가지고 이걸 들어서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얘를 갖고 직접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고 따고 또 따서는 안 된다는 갖걸 제가 조를했어요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면 은 이쪽에서는 다시 또 이렇게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 마무리를 하고요.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께자를 가지고 태워준다. 이렇게 두께자를 가지고 이렇게 태워 주고 나면은 이렇게 태워 주고 나면은 여기서 다시 이렇게 30, 40, 50, 60, 70 자리를 다시 넘어은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넘어야 돼요. 여기서는 따고, 따고, 한번 절단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 칼질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중 따기를 가거든요, 이중 따기. 이중 따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헤라를 가지고, 헤라를 V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혈을 붙여가지고 따면 혈압만큼 태워주는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V자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중 따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공포의 이중 따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중 따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태워줄 만큼 태워줄 만큼 이렇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음. 보를 이게 보 지금 보를 하고 있는 거보보 하리 응? 보를 이와 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둥을 하겠죠 기둥 자 이와 같이 붙이고 나면은 이와 같이 보면 보가 끝났어요. 끝난거예요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기둥 기둥도 마찬가지 똑같이 똑같이 따고 따고 또 따고 막 한다. 기둥 붙일 때는 칼이 그 쪽에 가서 붙는다 기둥을 붙일 때는 칼은, 칼질은 은칼그 쪽에서 한다는거죠 그러면 여기서 붙겠죠. 여기서 칼질이 되겠죠. 이렇게요. 네 <머래> 여기서 따고 따고 또 따면 안 된다. 여기서는 어떻게? 또 다시 또 넘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아차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드에 가서도 내 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수를 할 것이다. 그걸 갖다가 제가 100% 장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고여기서 붓기자를 가지고 붓기자를 가지고 태워준다. 워 이렇게 떻게 이렇게 이렇게 먼저이렇가끝요가여러분들이 보호가 보호가 끝났죠. 그러면 저쪽에 이제 다시 또. 이와 같은 음, 간이 기자재를 가지고 음, 연습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잘 되시는 분만, 잘 되시는 분만 이쪽으로 와서 이걸 붙이세요. 내가 이렇게 배당을 해 드릴 거예요. 배당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이거 붙이시고 계시면은 내가 가서 보고, 아, 이분은 저쪽 가서 붙여도 되겠다. 이분은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래서그 저쪽 가서 붙이다가도 붙이다가도 그게 안되면은 다시 이쪽에서 연습을 해야지 자기 자리에서 큰 거기서 연습하면 안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다 붙여졌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요 이중딱이죠 전부다 캔컬 할때는 이중딱이 다 열어봅니다 이거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 그죠 실사한게 하면 그거 쫓아가가지고 그거 만들고 있다. 그거 놔둬요 그냥. 손, 손 들어오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음, 보 기둥을 붙였거든요. 보 기둥을 그래서 이와 같이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